예전 경기 악화로 거제도는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줍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매 물건들이 반타작으로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가 아닌 일부 거래되는 금액에 50%에서 대부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MF를 겪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그 제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은 2016년, 1 7년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자체 불황을 느끼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였고 너도 나도 아파트 갭 투자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월세 렌탈 임대를 주면서 거제도 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거제도는 그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반토막이 낫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편이고 하지만 수입원은 관광지의 수입과 구민들의 수입 그리고 조선앱의 수입 고액의 연봉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거제도를 그 방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고 인구가 유입된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거제도를 그 비교해도 대구는 수입원이 대부분 자영업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월등하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승하고 한번 하락하고 폭락을 겪었던 부동산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락장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6%로 하락한 거제 아주 현지 내부빌 세대수 420세대, 청수는 15층, 건축은 200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2016년도의 최고가는 3억 300에 거래가 되었지만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계속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고가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최악의 상황에 1억 5천 7백에 거래가 됩니다. 2012년, 13년도 평균적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대구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은 종잡을시 없이 하락하면서 현재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쯤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1억 9천에서 1억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다 뷰가 좋은 연초의 신누마리나타운입니다 세대수는 416세대 청수는 2 0층 건축은 97년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최고가 1억 3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년도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었는 금액들은 7천만원 하지만 다시 9천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언자에 5,900까지 하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되었고 대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보인다는 아파트는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아파트 가격도 폭락해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평 마찬가지 최고가 1억 6,800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1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서 현재 마지막 거래되었는 금액들은 7천만원, 8천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지 내버빌. 세대수는 420세대, 청수는 15층. 건축은 2008년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4천, 2억 5천,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져서 1억 6천, 1억 5천에 거래가 되다가 은자에 1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5평 마찬가지, 최고가, 3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1억 5400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일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근자의 마지막에 거래된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37평 마찬가지 최고가 3억 300에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1억 9천에서 1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최고가 그나마 2022년도에 2억 9천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바닥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37평, 37평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5천, 7천, 8천입니다. 47평 마찬가지 최고가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억을 넘겼지만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2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바닥을 치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어제시 고연으로 몰렸는 아파트,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226건을 동일 매물로 묶게 되면 은 120건의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어제시에 평균적으로 매물 나오는 아파트는 10건 내외에서 끝나지만 120건, 100건이 넘는 아파트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투자를 했다는 곳입니다. 세대수는 1113세대 34층의 고층입니다. 건축은 23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피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 대부분 규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에 규제가 없는 곳에 풍선효과로 너도나도 미친듯이 투자를 했는 사람들 이제 대부분 물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물린 돈들은 대부분 돈이 정발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반 서민들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경기악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고현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 센터를 세대수 726세대, 최고층 19층, 건축은 15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30개의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2016년도 최고가는 3억 4천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반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한번 합니다. 3억 중반대까지 다시 상승을 했던 아파트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하로 거래되는 금액은 2억 초반대까지 거래되었고 현재 최고가 3억 중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33평 비타인 마찬가지 최고가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되었지만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 후반대를 약간 넘는 금액이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금액은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3억 중반대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하 금액은 2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2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고현동에 위치하고 매립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제 유로 아일랜드 아파트 평균적인 매매 금액은 그냥가에서 30% 정도에서 최고가 대비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편한 유로스카이에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와있는 상태며 그 다음에 유로아일랜드 그리고 거래되는 금액은 최고가 대비 30%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투자 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해서 아파트가 팔리든 부동산이 팔리든 일부 팔린다면 관계가 없지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다수 비단지, 세대수는 352세대, 청수는 15층, 건축은 2010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매로 나오는 평균적인 매물이 10개 미만이라면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그냥 매물로 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최고가 대비 3억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리들이 왔다갔다 그렸지만 2억 초반대 거래가 되다 최고가 2억 8천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치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 2억 7천에 거래가 되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들쭉날쭉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불황 속에서 금액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9평의 거래 없고 49평 B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3국과 3억 후반대까지 다시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다음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거제 세대수 청산 11세대 청수는 25층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건축된 준신치이라볼수 있고 매물로는 36개의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2018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 2억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해서 3억 초반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현재 일부 거래가 하락되었지만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평 이타임 마찬가지 예전 2018년도 2억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3억 7천 마찬가지 하락을 하면서 일부 3억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런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2018년, 19년도에 일부 거래가 되면서 대부분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그 제도에 기차의 종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유수에 나왔고 그 위치가 상동의 위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46평 마찬가지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5억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일반 시, 도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이쯤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아파트의 가격은 3억 후반대 하지만 최하로 거래되는 금액은 4억 5백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4평, 55평, 55평 AB타입의 거래가 없습니다. 갭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런 초중반대나 20대 평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갭투자가 이루어졌다 안이루어졌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세를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세 거래량이 있습니다. 예전 전세 금액은 1억에서 1억 중반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2억 후반후반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하락했지만 은 2억 중반대까지 내려오고 지금 현재에도 2억 중반대까지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1억 5천까지 전세 금액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타입 마찬가지 평균적인 전세 거래 금액은 1억에서 1억 중반대의 거래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억 중후반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억 중반대에 일부 거래량이 있으면서 현재는 계속해서 1억 중반대의 그 1억 중반대까지 전세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물로는 36개의 매물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거래되는 동향과 전세 금액 매매로 거래되는 동향과 매매 금액만 비교해서 본다면은 갭투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일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도 일부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은 지방 소도시까지도 엄청나게 갭투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기가 힘든 부동산 경기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팔아야지 하지만 조금 손해로는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제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